아 땅은 진짜 잘 골랐는데 여기다 가 어떻게 주택을 짓지 아 진짜 막막하네 아, 누가 딱 나타나서 처음부터 이렇게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줄 사람 없을까? 누가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건축을 시작할 때 막막하시다면 저희 올라와 함께 시작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집 짓고 나서 우리 건축 소장님이 여기 와서 저랑 같이 한 얘기가 운이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집 짓는 게다 운이다. 그만큼 되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라고 하는데 올라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건축은 크게 설계하고 시공으로 나뉘는데요. 설계가 말한 대로 이제 건물을 직접 짓기 전에 계획을 하는 단계가 설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실 때 내가 어떠한 공간을 원하는지 어떠한 모양을 원하는지 어떻게 어디를 봤으면 좋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결정하고 계획하는 단계인데요 이거를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주님들은 왜냐면은 여러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하라고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자격 증이 건축사라는 건축사 분들을 잘 만나서 그분들과 되게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도면을 구체화시키고 자세하게 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라는 이런 좋은 건축사를 만나고 좋은 설계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만나게 해주나요? 예, 올라는 건축주님들의 우선 처음에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얼마의 예산으로 어떠한 집을 짓고 싶고 나는 설계비를 어느 정도 선까지는 하고 싶다라는 걸 우선 들은 다음에 그리고 어느 지역에 사시는지 어떤 건축사가 좋겠다라는 걸 충분히 여쭤봅니다. 그래서 그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또 건축사님들 풀이 있거든요. 되게 잘아시는그 매년 건축사가 새로 한 800명 정도가 나오고 있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고 어떻게 홍보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건축주님들로 더 찾기가 힘드시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 풀을 저희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맞춰 가지고 이제 매칭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설계라는 걸로 다시 살짝 먼저 돌아간다고 하면은 건축 주님이 생각하는 집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설계에 녹여주시는 분들이 잘하고 잘 들어주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잘 매칭시켜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건축 설계사, 건축주 그 사이에 있는 존재다 말하자면 은 어, 건축계 배달의 민족 같은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어떤 설계사분들은 1억 2억짜리는 안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좀 비싼 거, 덩어리 큰 것만 하,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지역별로 다를 것이고 어떻게 그거를 조율해 주나요? 이게 건축사님들마다 또 지역에 계신 건축사님들마다 성향도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볼륨 자체가 크고 작고를 중요시하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충분히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의미 있는 건축물을 짓는 데 동의를 하시고 설계비는 자기가 일을 할수 있는 최적의 설계비 이상만 주시면 은그 건축물의 볼륨이 작고 그 전체 예산이 작더라도 작품이 될수 있다거나 아니면 의미 있는 건축물이 될수 있겠다 싶은 분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저희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미팅을 주선시켜 드리고 또 미팅을 통해서도 한 분하고만 미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건축사님들과 미팅을 해서 자기와 맞는 건축사님들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들이 많으신가요? 그분들이? <웃음> 건축사님들은 이 미팅, 첫 미팅을 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을 어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건축주님들이 되게 많이 걱정하시는 게 아유 내가 아직 계약도 안 했는데 그렇죠. 미팅을 하면은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첫 미팅은 서로를 알아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그냥 미팅에서는 뭔가 내가 생각하는 도면을 그려와라 이런 게 아니고 서로 아 나는 이런 건축물을 희망합니다. 건축사도 나는 이런 건축물을 어떤 식으로 풀어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예전에 했던 건축물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걸 서로 알아가는 미팅은 항상 환영하고 있습니다, 건축사님 집 짓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입지라고 다들 생각하시거든요 예, 예. 그 땅을 어떤 예. 지역에서 몇 개의 후보를 골라놓은 상태에서도 건축사님을 이렇게 미팅 시켜 주시고 그분들한테 또 이렇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이쪽에서 온라인에서 해줄수 있는 건가요? 충분히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이제 건축사님들마다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저희랑 연결됐던 대부분의 건축사님들은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건축주님하고도 충분히 다 미팅을 하고 자기 의견을 주세요 오히려 그렇게 하고 나면은 건축주님들도 아더 믿음이 가서 설계를 할때더잘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전 음성군에서 이제 땅을 같이 봐주면서 이제 땅 계약도 살짝 같이 봐주시고 그 뒤에 설계까지 지금 진행하는 건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배민처럼 중간 수수료를 먹는 구조로 지금 올라가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어, 저희는 건축주님, 건축주님들한테 받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다고요? 예예 예. 저희가 그게 가능한 이유가 네.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네. 이제 투자를 받아서 운영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투자사들은 왜 우리한테 투자를 했냐면은 저희 온라인 앞에 캐치프레이즈가 가상공간을 활용한 건축플래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 도면을 건축사님과 건축주님들이 잘 매칭이 돼서 설계를 하시고 설계 도면이 잘 나오면 그 도면을 가지고 저희가 가상공간 컨텐츠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건축주님들은 시공전에 그거를 미리 체험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고 건축사님들은 그거를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드려요 그리고 우리한테 남는 거는 그런 데이터들이 계속 쌓일 거거든요 그 데이터를 활용한 추후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가능성을 보고 저희가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건축주님과 건축사님들이 매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모으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게 선뜻 이해는 한 갑니다 네. 지금 당장보다는 앞에 미래를 보고 사업을 준비 중이다 저희가 이제 건축 스타트업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건축을 다 전공한 가상공간 스타트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러한 모아놓은 콘텐츠를 가지고 가상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최종적으로 만드는 게 목표고요. 지금은 현실에 있는 건축물을 가상공간화를 많이 시켜놨을 때 나중에 제일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제일 잘하는 부분이 또 전공을 했던 건축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가 잘 나올 수 있게 도와주면서 컨텐츠도 모으는 약간 일석이조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정 특가 이벤트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지금만 이렇게 딱 무료로 하고 예. 나중에는 또 수익 구조가 또 발생할 수 있는 아 이게 네. 건축사 건축주를 매칭하는 거는 네. 건축주님들한테 돈 받는 건 저희는 거의 계속 무료로 갈 건데요 이게 이제 그건 있을 수 있죠 저희가 지금은 좀 시작 부분이다 보니까 엄청 바빠지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음. 좀더 제가 더 신경 제가 더 왔다 갔다 다 하고 있거든요 플래너를 근데 이제 사람이 건수가 많아지면 저부 제가 플래너를 다할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직원 플래너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지금의 메리트 스는 뭐 돈적인 게 나중에 생긴다 이건 없고요 그게 아니라 제가 직접 만나서 더 많이 도와드릴 수 있다 그거는 지금 당장 만약에 건축 프로젝트를 등록하셨을 때 메리트라고는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랍니다 <웃음> <웃음> 지금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이거는 제가 궁금한 건데요 스타트업들이 보통은 망하거나 예. 아니면 잘 되면 팔고 다른 데로 가버리는 회사가 엄청 많잖아요 예. 또 그렇게 목표를 하는 데도 많고 예예. 예를 들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잘못 지었어요 올인은 어디로 가버렸고 네. 설계사는 또또 또 연락이 안 되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 네. 어, 우선은 저희가 아직 네. 투자금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 한 1년, 2년 안에 망할 일은 전혀 없고요. 아. 이거는 이제 약간 음...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하, 하는,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걸 떠나서 저희가 우선은 건축사님들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저희 자체적으로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건축사라는 꼭 자격증을 갖고 있고 이런 분들을 제가꼭 찾고 있고 그러니까 건축사 자격증이 없는데 설계를 하시는 분들도 많죠. 있으세요 근데 네. 그런 분들은 저희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아... 이제 그런 분들은 연결을 안 시켜드리고요 네. 건축사 자격증이 꼭 있으신 분들만 매칭을 시켜드리고 있고 아, 요거 네. 예 그분들 중에서도 건축사 사격, 자격증이 있는데 이제 본인의 포트폴리오가 되게 중요한 신진 건축사님들을 주로 매칭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 뭐냐면은 그런 건축사님들은 이 집을 빨리 짓고 빨리 설계 끝내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설계를 하는 건축물 집 특히 집이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돼 가지고 미래를 이제 내더 값어치를 올릴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드는 목적이 같은 분들을 저희가 매칭 을 시켜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설계가 잘못돼서 뭔가 이런 것들이 설계하는 중간중간에 있으면 그거는 저희가 같이 이제 좀 이제 좀 안심이 되네요 아, 그래. <웃음> 네. 다행이네요 네. <웃음> 이렇게 좋은 건축사를 만났을 때 우리 소비자가 갖는 메리트가 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좋은 건축사를 만나서 좋은 설계 도면을 그려놓고 자세하게 그려놓으면 시공할 때 분쟁이 생겼거나 시공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이게 증거가 돼서 이런 본인의 이제 집을 질때 손해를 안볼 보호막이 되는 게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전원주택 같은 거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똑같은 집, 남들과 똑같은 아파트 같이 생긴 집뭐 방, 세 개, 화장실 두 이런 집을 원하시는 것보다 본인이 생각하는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나는 전원주택을 했을 때 공방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운동하는 공간이 따로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음악실이 있으면 따로 좋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을 건축사님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공간을 설계를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은 정말 본인이 살면서 너무 즐거운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방이 몇개 있다, 뭐 애완견이 있다 뭐 이런식으로 저희가 질문 뭐냐 답변을 드려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이게 저도 자주 건축주님들 만날을때 네. 이게 드리는 말씀인데 네. 꼭건축주님들잘 모르실 때 뭔가 평면도를 꼭 맞아요, 그려갈 맞아요. 것 같다고 네.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고 땅이 어떤지를 한번 보시고 내가 뭘 원하는지 그냥 줄글로 쓰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취미가 음악인데 음악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거를 그냥 제 두서없이 쭉 줄글로 쓰면 좋을 것 같아 요 나는 화장실은 건식이었으면 좋겠고 샤워실은 화장실에서 조금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글로 뭐 본인이 생각하는 삶이라든지 내가 뭘 많이 하는지 이런 거를 글로 그냥 적어 놓는 게 건축사님하고 대화할 때 너무 도움되고 건축사님도 들 그걸 바탕으로 아어 이런 공간을 뽑으면 좋겠다 그 공간을 최적화되게 만들어준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그게 건축사님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글로 많이 쓰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연애편지 쓰듯이 아맞아요 <웃음> 네, 건축사님 저 이렇게, 이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네. 이렇게 어? 구애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 맞습니다. 나는 누구고 나는 이런 공간이 필요해를 글로 쓰시고 그러니까 약간 이미지적으로는 이제 외관이나 마음에 드시는 건축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이미지 사진들 인터넷 보시다가 아. 그냥 모아만 놓으시면 됩니다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떤 분들이 올라를 찾으면 제일 좋을까요 모든 건축물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설계가 정말 잘 돼야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이고 이제 설계가 잘 됐을 때 좋은 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님들 중에서 지금 뭐 땅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땅을 고민하고 계시면서 그렇게 이제 건축물을 어떻게 올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데 아 나도 설계를 조금 탄탄히 하고 싶다 라는 분들이 오시면 정말 시너지가 많이 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의도는 참 좋은데요 네. 이 설계비가 사실 네.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네. 아예 그냥 이렇게 뭐 허가방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가서 대충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게 비용이 뭐 건축물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은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서 많이 천차만별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그냥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한 40평대 단독주택, 한 40, 50평대 단독주택을 설계를 하실 거면 은 천만 원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작 자체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필요한 모든 도면들 이제 자재 선정 같은 거 이런 게다 들어간 게한 천만 원대에서 한 1500만 원 내외로 이제 왔다 갔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인허가만 하더라도 몇 백은 들거든요 천만 원 정도 더 쓰겠다는 라 생각으로 설계를 하시면 은 시공비에서 그만큼 더 저는 절약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서 그 전체 파일을 봤을 때 네. 천에서 1500 이라는 금액은 네. 부담이 없는 금액인가요 보통 40평 대 예를 들어서 네. 뭐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철근 콘크리트 로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네. 요즘 시세가 제가 잘은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3억 이상은 생각하셔야 할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네. 철근 콘크리트 구조면 근데 그 전체 볼륨에서 사실 1000만원은 네.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0 0 0만원 이란 금액을 만약에 설계 비용에 더 써서 네. 3억 짜리의 집이 잘 나온다고 하면 훨씬 이득이 되는 저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정석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면 편하게 의견도 주시고 저한테 문의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더잘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아, 네. 저도 엄청 많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설계가 정말 탄탄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서 설계 할 때는 고민을 많이 하는 게 되게 그렇게 내가 힘들고 머리 아프고 한게 아니라 즐거웠거든요 되게 왜냐면 설계는 아직 맞아. 지어진 거를 부시고 바꾸고 이게 아니라 충분히 계속 바꿀 수 있는 그림을 그리면서 계획을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많이 고민을 하시면 시공할 때 하면서 어? 이거 좀 좁은 거 같은데? 이거 바꿀까? 이런 게 많이 없어져요 근데 시공할 때 만약에 설계 때 적, 대충 하고 시공에 들어가서 시공하다 보니까 공간이 좀 좁아 보여서 이거좀 어떻게 늘릴 수 없어요 이러면 이걸 부시고 늘리려면 그게 보통 뭐, 천만 원, 몇 백만 원, 이렇게 더 들거든요. 그게 있잖아요. 또, 온라에서는 인그 3D로 그거를 또 보여주잖아요. 맞습니다. 가상 어떤 그뭐 안경 끼고 이렇게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네.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만들어 가상 공간을 저희가 만들어 드리거든요. 저희를 통해서 이제 매칭이 됐을 때그 가상 공간 컨텐츠 온라뷰를 통해서 미리 사전에 체험을 하시면은 아, 이 집이 이런 공간감을 갖겠구나를 미리 다 확인할 수 있어서 되게 시공하기 전에 거의 확정을 짓고 다른 데다 다녀봐도 그냥 도면 한장 던지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몰라요 이렇게 3D로 알수 있게 해주는 거 정말 지금 올라 라는 회사를 제가 맨 처음에 알게 됐을 때는 예전부터 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회사 근데 정말 이렇게 눈앞에 나타났고 저랑 또 만나게 됐어요 광고긴 하지만 정말 어떻게든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을 만큼 정말 좋은 회사니까요 꼭 한번 건축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라면 무조건 한번 상담을 한번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강추합니다 하나 둘셋 주거독립 만세! 만세!